안녕하세요 마라탕뿌시기 마라탕뿌시기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마라공방에서 시켰어요 제가 사골베이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골베이스로 주문을 했습니다 매운맛은 역시나 제일 매운맛으로 시켰고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빙홍차를 가져왔습니다 땅콩 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어, 저 찾은 것 같아요 저타골 베이스면 다 되나봐요 너무 맛있는데? 넙적 분모자는 처음 먹어봐요 어, 여기 푸즈 완전 푹 익혀주네. 를 되게 큼직큼직하게 들어 있어요. 여기 너무 맛있어요. 고고싱 그리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집이랑 비교해서 음, 훨씬 제 스타일이고요. 일단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, 지금. 안녕.